엑스박스와 플스 모두 온리 디지털 버전의 콘솔을 출시합니다 디지털 버전의 콘솔은 모든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하니 당연히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박스의 프로그램 매니저 제이슨 로널드 는 IGN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즈 S의 게임 용량이 시리즈 X의 게임 용량보다 30% 정도 작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엑스박스 시리즈 S 하드디스크 용량은 512GB, 시리즈 X는 1TB입니다. 그런데 시리즈 S는 그래픽 해상도와 퍼포먼스가 60fps에서 1440p이고 고사양인 시리즈 X는 60fps에서 4K입니다. 고사양에서만 필요한 4K용 텍스처 파일들이 빠지고 시리즈 S에서만 꼭 필요한 파일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. 제이슨 로날드는 개발자들이 시리즈 S의 퍼포먼스 60fps에서 1440pm에 맞게 최고 사양의 미맵은 제공하지 않을거야. 그렇게 되면 다운받아 할 게임의 용량은 줄어들게 될거고. 그리고 또 우리는 플레이어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에 따라 필요한 파일들을 지능적으로 선택해서 인스톨 해주는 기술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. 근데 어쨌든 이 모든건 다 개발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라고 했습니다. 디지털 버전의 콘솔은 아무래도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중요한데 요즘 게임의 용량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될 수도 있었어요. 하지만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. 참고로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엑스박스 시리즈 S의 예약 구매는 9월 22일에 날 시작됩니다.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기 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빠이! 치크치크치크기야!